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0회 목요일 방송 넷중 하나 이상입니다. 넷중 하나 이상하고요. 재가능수 어, 한 수하고요. 또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올릴 거예요. 어, 지난 회차에는 2월 대상수를 뽑았는데요. 어, 6, 17, 30, 39를 뽑았는데요. 어, 아쉽게도 보너스 볼 17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회차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1050회 유튜브 방송은 요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일부는네수중 1에서 이수필출, 2부는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오늘은 넷중 하나입니다. <목소리> 찾아봅시다.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어,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열수예요. 열수.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어, 제수 각자 가지고 계시는 제의수 한 수씩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서로 도움을 주자는 의미니까요. 어, 틀려도... 어, 틀리는 건뭐 일부러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의껏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이 자료는요, 어, 이거는 어, 그모 사이트에 어느 회원님께서 어, 제외수로 열수 올려놓으신 거예요. 어, 지금 현재 4연속 적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 이 열수는 이 헌터가 지금까지 로또를 살펴본 이래로 어, 어, 열수를 5연속, 어, 그 제외 적중하기란 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죠. 어, 지금 현재 4연속 적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 중에는 분명히 어, 한수 이상은 있을 거로 한턴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한 수도 없으면 어, 1등도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어, 조, 좋아 보이는 수가 보이죠? 이렇게 몇개 보입니다. 어, 한번 어, 여기에서 제외수 각자 올리셔서 우리 함께 찾아보는 그러한 자료로 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 다음은, 어, 재 가능할까요?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어, 헌터가 그 어, 자료, 재, 재 가능수를, 약수를 어, 찾아오는 사이트가 어, 아예 없어진 건지 폐쇄를 했는지 어, 아직도 안 열리고 있죠. 그래서 어, 그, 그게 이제 아예 영구적으로 폐쇄될 걸 가능해서 아, 저 대비해서 어, 헌터가 다른 방법으로 뽑는 어, 약수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반응이 좋면 으 어, 이거를 이걸로 이제 대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매일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죠. 어, 오늘은 이러한 자료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우측 사선으로 현재 유연속 올라갔습니다. 유연속 올라갔죠? 유연속 어, 이상은 아주 극히 어, 드문데 어, 이게 지금 유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이번 회차 대상 그룹은 어, 이렇습니다. 어, 어, 여기에서 보시면 맨 끝에서부터 어, 다섯,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이차에는 여덟 번째에 해당되는 수잖아요. 여기서는 우측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에 해당되는 수가 32인데요. 32가 이번 이차에 출을 하면 7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저 32를 헌터가 주초에는 어, 고정수로 잡았던 수입니다. 이 32를 이번 이번 이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 이 자료를 보고서는 어, 이제 32에 대해서는 어, 지금 미련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32는 그래서 어, 어, 지금 이 시간서부터 어, 조금 더좀 조심스럽게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현재 6연속이잖아요. 이게 6연속 올라갔고, 이제 32가 나오면, 이제 7연속이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번 회차에 나오기 힘들은, 어,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각자 자료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헌터는 이거를 그래서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이제 분류했습니다. 어, 요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32를 고정대상수로 보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오늘의 주 메뉴죠. 넷중 하나 이상입니다.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헌터가, 헌터가 뽑는 특정 그룹에, 특정 그룹에 해당되는 수들인데요. 어, 여기에서 어, 다른 필출 그룹하고 중복되는 수네 수를 뽑았어요. 어, 네 수를 뽑아서 어, 한 수씩 보여드릴 텐데요. 어, 잘 고르셔서 어, 이번 이차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에서 네 수를 뽑았어요. 어, 한 수씩 나타났습니다. <목소리> <나타났다 목소리>